안녕하십니까, 김성배입니다 기술명만 보셔도 바로 아시겠지만, 트율과 젠로로보가 합쳐진 기술입니다. 트율을 해주시는데 올릴 때 엄지손가락을 조금 더 넣어줘요. 그리고 바로 젠로로보로 마무리. 트율과 젠로로보만 잘 마스터했다면 어, 굉장히 쉽게 익힐 수 있는 기술이 될 겁니다.